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음> 중식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그 이번에 이벤트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팀 이벤트죠? 그 앨범 판매 이벤 이벤트 내가 직접 해달 수령하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우리또 대구에 갈 그게 또안현노님께안현노님이 네. 응. 대구에 계신 분한테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 시국이 이 코시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는 가려고, 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고 가면 은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되 회사에서 응. 뭐라고 아, 문자가 왔느냐? 직장 에서 약간 그런 부분을 아요 안녕하세요. 어제 있겠다. 통화했던 아무 노입니다 사측이랑 얘기해 보니까 사측, 사측. 회사측이랑 회사 네. 코로나가 워낙 번지다 보니까 대구시 방침도 변경돼서 대구시에서 방침 변경됐대요. 최소한 1월 중순까지 가족을 제외한 타인과 접촉을 자제해달라 회사에서 말을 했나봐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축집 a n 이게 이거 배 e I would j u 진짜 짜잘 n 겠 t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통화를 하자 지금 통화 준비 됐나요 네 오케이 지금 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 대구, t 대 o 로 지금 I 판을 u l d just w a 빌 t 빌 o see. 세요보세요 여보세요 네 want 세요네 e e I would just w 네, n t to see. I would 아, 지금 전 집입니다. 아, 네? <웃음> 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희는 중식입니다. 네,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웃음> 이번에 가서 우리가 좀 밥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네요. 제일 먼저 구매하셨다가 제일 늦게 받게 된 이런 황금 <웃음>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시국이 괜찮았으면 한번 뵙고 할수 있었을 텐데 그거 좀좀 좀 아쉬워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가 쓰는 사투리가 좀 다르시네요? 저는 근데 대구 토박이라서 뭐 사투리는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대구에서 맞는 군대를 제외하고는 벗어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아시... 제일 빨리 구매했지만 제일 늦게 받게 된 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글쎄요 뭐 혜택이라 그러면 뭐 생각해본 건 없어가지고 민호의 코털 어때요? 아니에 진짜 아 대답하기가 좀 곤란치 우리가 혹시 코로나 끝나고 대우가 달리있다 그러면 은 1번 일본, 1번으로 찾아가가지고 또 인사하고 그렇죠. 그렇죠. 뵙고 만나보고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네 그럼 좋죠. 네네. 아무튼 저희끼리 <웃음> 회의를 해서 좀 그래도 더 저희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걸좀 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저희끼리 회의를 해서 예. 어. 섭섭하지 않을 뭔가를. 아네 감사합니다.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너 음. 어, 반갑습니다네. 아는님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진짜 아쉬워, 진짜 아쉬워. 진짜 음. 이 코로나 아니면 바로 가가지고 가서 음. 대구 가서막창 먹고, 돼지죽밥 먹고, 순대국밥 먹고. 아 대구 막창다 먹는 거네? 거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가지고 뭐또 먹는 데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음.